안녕하십니까 t v 공인용개사 지목부동산 장지목입니다. 오늘은 기계면 구질에 있는 2016년도에 신축한 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해주시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현장 안내하겠습니다. 여기는 기계면 구지리에 와 있습니다. 저 앞쪽 도로에 신호등이 있고 저기에 4차선이 확장되는 곳입니다. 굳이 당나무 밑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약간 붉은색 벽과 지붕이 있는 집이 오늘 매매할 주택입니다. 뒤쪽에 산이 있고, 있고 마을이 아주 조용한 곳입니다 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골목은 차량이 충분히 다닐 수 있습니다 대문이 넓어 차량이 마당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은 잔디마당으로 되어있습니다. 나무로 울타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멀리 산이 아주 잘 보입니다.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도 있습니다 불때는 나궁이와 난로가 외부에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하나 있습니다 뒤쪽에 뗄감이 많이 장만해져 있습니다 컨테이너 내부입니다 뒤쪽에 있는 주말농장입니다. 지목은 돼지로 되어있고 주말농장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말농장으로 이용하는 밭입니다. 현재는 돼지입니다. 밭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집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실입니다. 화장실입니다. 방입니다 다용도실입니다 건물 뒤쪽으로 갈수 있습니다 기름보일러입니다 이 대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부 지도상에 있는 노드뷰입니다 현재 여기가 구지교입니다 구지교 옆에 포항 안동 간 4차선 공사를 하기 위해서 교각을 하나 설치하는 공사 현장입니다 현재는 교각이 다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만간 포항에서 안동으로 가는 4차선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가 서포항 IC 입니다 서포항 IC고 이 도로가 앞 대구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서포항 IC에서 조금 올라오면 이 도로가 기북면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현재 여기까지가 4차선 공사가 다돼있고 여기서부터는 왕복 2차선입니다. 조만간 이 도로를 향해서 4차선 공사가 됩니다. 현재 여기 구지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은천지저수지입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은천지저수지가 있습니다. 상세페이지입니다.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구지리에 있습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중개대상물의 종류는 주택입니다. 지목은 대지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대지면적은 352제곱미터 106폐입니다. 주말농량으로 이용하고 있는 대지면적은 188제곱미터 57평이 별도로 있습니다. 도로는 포장된 포항시부지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주택면적은 75.87제곱미터 23평이 있습니다. 주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지붕은 철근 콘크리트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동수는 한동이며총층수는 1층입니다. 입주 가능일은 2023년 1월 31일부터 가능합니다. 구성은 방 2개 화장실이 한개 있습니다. 콘테이너 방은 별도로 한개 있습니다. 사용승일에는 건축물대장상 2016년 11월 9일입니다. 주차대수는 건축물대장상 0대이지만 마당에는 여러 대 주차를 할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없으며 수도와 전기료는 별도 사용료가 있습니다. 방향은 안방 기준 남서향입니다. 가격은 2억 5,500만 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